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보톡스를 사각턱에 적용하고 열심히 보톡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던 그리고 지금도 역시 여전히 보톡스를 많이 쓰고 있는 고익수 원장입니다 이 지금 오늘 동영상을 찍는 것은 어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보톡스에 대해서 나쁜 점을 너무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 동영상이 나와서 많은 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보톡스란 약물이 마치 뭐 청산가리, 뭐 이런 식의 어그 극악한 독성을 가진 이상한 물질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톡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면 보톡스는 독입니다. 모툴리늄 톡신이라는 독을 우리가 정제를 해서 약으로 쓰게 만든 약이 보톡스입니다 보툴륨톡신이라고 리 하죠 그러니까 그런 보툴륨톡신을 리 만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균에 노출되면 사람을 죽이는 약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을 정제해서 약으로 쓸수 있게 아주 균일한 농도로 맞춰서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약으로 쓸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시설과 그 다음에 엄격한 공정을 거쳐서 아주 정확하게 요만큼 요 정도 넣으면은 이런 양리작용이 있다고 확실하게 됐을 때, 돼서야 우리가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약으로 사용하는 그 수많은 과정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보톡스는 독이다. 이것은 이상한 얘기죠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들이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런 독성은 이상하게 작용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지만 그것을 정제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면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이렇게 효과적인 약을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정확한 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그 주변으로 퍼지게 한다든가 과용량을 사용한다든가 적은 용량을 사용하면 적은 용량을 사용하면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근데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그것이 적정 용량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독성을 발휘해서 딴 데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약으로 만든 보톡스를 공부해서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 답이지 이것은 독이니까 뭐 사용하지 말라 이런 식의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럼 왜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어 사람들을 어 이상하게 불안하게 만드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제대로 사용하는 약들은 약으로 작용하고 과용량이나 이상하게 사용하면 독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톡스라는 약물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보틀림톡신이죠 보톡스는 일단 미국 엘러완 제품의 일반적인 상품명을 일컫는데 일으, 이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식의 부작용들이 생기냐면 만일 가장 많이 생기는 부작용은 미간주름 인상을 쓰는 것을 피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 이곳에 넣었을 때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는 이 근육만을 어 마비를 시키면 보톡스는 불필요하게 인상 짓는 근육을 없애면서 굉장히 인상이 좋아지게 하는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 근육에 정확하게 안 넣고 주변에다 쐈을때 그러니까 여기 인상 쓰는 데를 넘어서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한다던가 눈썹을 과하게 떨어뜨리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부작용은 제대로 그 포인트에다가 정확한 용량을 못 놨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입니다 만일 종아리에다가 우리가 어 보톡스를 넣어서 그 보톡스의 효과가 종아리 근육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잘 줄어들면서 예쁜 종아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주변에 퍼져서 정말 우리가 걷는 데꼭 필요한 근육을 마비시킨다면 걷는 데 지장이 있고 모양이 이상하게 되겠죠 아니고 종아리 전체 근육 중에 적정 용량을 안 넣고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 마치 근육을 놀리듯이 조금씩만 넣는다면 그 근육이 줄어들다가 말겠죠 그러면 이상한 모양의 일그러진 종아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것은 보톡스의 문제가 아니라 보톡스를 사용하는 의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그 부작용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하는게 답이지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보톡스 맞지 마라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것에는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보톡스 사용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의사들을 믿으시고 그리고 만일 보톡스로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 의사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얼마든지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보 보톡스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시고 그것을 아예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일 정말 너무 무섭다 보톡스는 독이라는데 청산가이몇배리는데뭐 이런 생각이 하신다면 안 맞으면 되죠 뭐하러 맞습니까 그런 고, 그렇게 공포를 가지시고 굳이 그 시술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보면 수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아 보톡스는 뭐뭐 뭐 황당한 약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쓰시는 분은 그냥 맞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톡스의 효과에 대해서 나의 그뭐 인상을 너무 써서 인상이 나빠진다든가 아니면 두꺼운 종아리 사각턱이 너무 크다 그럴 때 뼈를 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톡스를 맞아서 해결하고 부작용이 없는 곳을 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신 선생님한테 정확한 용량의 정확한 시술을 받으시면 자기의 문제점도 간단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부작용 이 없이 어뭐 예쁜 종아리 예쁜 얼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안심하고 시술 받으시기 바랍니다.